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리시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공유기 끝판왕이라 불리는 RBR20입니다. 이 RBR20은 끝판왕이라는 침호가 붙은 공유기 중 하나인데요. 이 트라이밴드를 탑재한 RBR20은 왜 끝판왕인지, 또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이번 리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으로는 본체하고 설명서, 슬림 램 케이블, 220부터 240V를 지원하는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비 RBR20의 패키징을 살펴보면, 트라이밴드 와이파이 라우터라는 게 적혀있고, 그리고 최대 와이파이 커버리지 범위, 그리고 최대 와이파이 속도, 기기 본체가 프린팅되어있고요 그리고 밑면으로 가면은 구성품, 그 하드웨어 스펙, 소프트웨어 스펙, 인증 마크, 시리얼 번호 등이 적혀있고 후면으로 가면은 패스트런3 테크놀로지라 해가지고 여기 적용된 기술하고 슈퍼 패스트 와이파이 업드 2.2 기가 바이트 플랩하고 그리고 매니지 유얼 키드 스크린 타임이라고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필터링 할수 있는 그런 기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각국 나라들로 변역되어 있는 정보가 적혀있는데요. 이게 해외 버전 모델이라서 한국말이 안 적혀있는데 정발되는 제품의 경우 한국말로 또 적혀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디자인을 보면은 RBR20은 제가 봤던 공류 중에서는 제일 이쁘다고 생각되는 디자인인데요 전체적인 색깔은 화이트하고 위쪽에 연한 블루로 포인트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이 프린팅되어 있는 오르비 문구는 감각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여기 네트워크 이름이랑 그리고 비밀번호 그리고 QR코드가 여기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면에는 싱크 버튼이랑 인터넷 포트 그리고 이더넷 포트 그리고 파워 그리고 전력을 넣을 수 있는 전원 포트 그리고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이걸 음각이라고 하나요? 뒤쪽에 안쪽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는 형태인데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선을 넣었을 때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좀더 깔끔해 보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인증 마크하고 네트워크 이름, 비밀번호, 그리고 QR코드 같은 게 다시 한번 프린팅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르비 RBR20은 3개의 와이파이 밴드와 무선신호의 방향성을 부여하는 빔포밍 플러스 기술 그리고 4개의 안테나가 탑재되어 데드존과 안정성을 향상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실제 저희 집이 약3 8평 정도 되는데요 화장실, 각방, 안방, 그리고 다용도실 뭐 이런 방들에서 데드존 없는 안정성 있는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넷어 오르비 RBR20은 설치도 쉽다고 하는데요. 한번 설치 영상을 통해서 직접 설치해보고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르비 RBR20은 실제 설치하기도 간편했는데요. 먼저 어댑터와 기기를 연결해주고 인터넷 포트와 랜선을 연결해주면 설치는 끝나게 됩니다. 참 쉽죠? 그리고 컴퓨터와 연결을 원한다면 인터넷 포트와 컴퓨터와 랜선을 연결해주면 설치는 끝나게 되고요. 만약에 와이파이가 인식이 안될 경우에는 뒤에 전원 버튼을 한번 껐다 키거나 1,2분 기다리면 와이파이가 정상적으로 뜨게 됩니다. 와이파이가 성공적으로 연결됐을 때는 위에 하얀 빛으로 점등이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오르비 RBR20은 QR코드를 통해서 오르비라는 어플을 다운받거나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비 어플을 다운받아 쉽게 관리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iOS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앱스토어를 이용했고요. 저는 처음에 오르비를 한글로 검색해가지고 왜 안나오지? 했는데 오르비를 영문으로 검색해야지 나오더라구요 넷기어 오르비 와이파이 시스템 앱이라고 적혀있는 앱을 다받아주시면 됩니다 오르비 어플을 실행시키면은 각종 와이파이 설정, 비밀번호 설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기어 암호까지 설치 가 끝난 다음에는 각종 메뉴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보안 장치 관리 인터넷 속도 자녀 보호 이런 메뉴들을 사용할 수 있었고 실제 어플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 공유기는 핑이 불안정하거나 업로드 속도가 진짜 한 3메가 2메가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속도만 높고 엄청 낮은 경우가 발생했는데 네끼어 오르비는 업로드 속도도 저하 없이 높은 속도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기존에 U플러스 기가인터넷 및 U플러스 통신사에서 나오는 공유기를 사용중이고 있었구요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했던 부분인 혹시 복도에서도 측정이 가능할까 했었는데 복도에서는 오르비 와이파이가 뜨긴 한데 그렇게 막 수치가 높은 수치는 아니더라구요 그래도 일단 반경이 넓은 거는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06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RBR202 데스 테스트 해봤는데요 말로만 듣던 트라이밴드를 실제로 한번 체험해봤는데 트라이밴드의 성능 때문인진 몰라도 데드존 없이 다양한 장소에서 통신사 공유이보다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고 또 업로드 속도 면에서도 확실히 10배 이상 괜찮은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네, 확실히 괜찮네요 네, 저는 블로그 및 유튜브를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리디이었고요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여기 구독하고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